자두 번째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2차 방정식 과 아이고 물이 안 말라서 2차 함수. 자, 여기가 이 카테고리가 이거야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고요. 방정식은 방정식이다. 가 아니라 이렇게 2차 방정식이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 A가 0이 아닌 거아 그렇지?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Y는 A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 단 a가 0이 아닌 몇차 함수 2차 함수와 이 y 자리에 0 들어가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y는 0의 연립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괜찮지?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얘의 해를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연립 방정식의 해란?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생길 거야 그렇지 아래로 블록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 이차함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생길 거야 괜찮아요? 자 이때 x 축이 요렇게 지나간다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판별식 d 가0 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 이것도 요렇게 x 축이 지나간다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판별식 d 가0 보다 작은 거야. 근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 만나는 게 여기서 한 군데서 만난다 이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중간에 만난다, 서로 같은 해를 만난다. 판별식 d 가 0이야 이거지. 0이 위로 볼록하더라도 역시나 한 점에서 만난다면 탄별시티가 0인거고 아래로 볼록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탄별시티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커지는거지 얘도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커지는거지 괜찮습니까 이게 책에 나와있는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어? mx 플러스에 이 둘을 연립하더라도 몇 차식이야? 2차. 2차식이겠지? 네. 이 둘을 연립한 2차 방정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둘을 연립한 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얘가 아래로 블록할 때 직선과 몇 군데서 만난다? 두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고 판별식 D가 0이라면 어떻게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지 네. 지금 이렇게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접한다라고 해자 아래로 볼록할때 또는 뭐 위로 볼록 상관없어요 만나지 않는다면 판별시 뒤는 0보다 작은 것이겠죠 얘가 아니라 둘을 열립한 것에 오케이 열립했다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ax 제곱 얘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뭐 외우는 거 아냐 이거는 bmx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지 네. 네. 음. 됐슈 자, 일단 여기까지 유제 문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첫 번째, 유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축과, 무슨 축과? X축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0, 그리고 어디? 3,0에서 만난대. 오케이. 잘 봐. Y, X, X축이 뭐야? X축이 Y는 0이거든. 그럼 얘와 얘가 만난다.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더라. 그치? 그럼 연립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그 녀석의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거지.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합은 얼마야? 이 식에서 합은 마이너스 a 여기서의 합은 2 e. 곱은 b 마이너스 3 되겠어요? 금과 개수와의 관계는 이제 구구단보다 빠르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대답이 없네. 다음 유형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X축과 어떻게 된대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여기서 X축이 뭐야? 이 X축이 어 Y는 0 둘을 연립했더니 즉 X제곱 플러스 X, 3X 플러스 A는 0을 했더니 서로 다른 두점 판별식 D가 0보다 어땠라? 커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라 4A가 9보다 작아라 A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정수의 최대값은 2 겠죠? 하나 더 유상.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누구? MX. mx 마이너스 2가 접한다. 얘네들을 접한다?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그럼 연립한다. 연립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MX, 마이너스 2 넘어와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이니까1 마이너스 1 m 러스 minus, plus, 되 l 죠한별 l t는 b 제곱 1 플러스 m p 제곱 마이너스 4 a l 가 s plus, plus, plus, plus, plus, plus, 1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m은 1 빼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양수 m은 누구? 예. 됐죠? 여기는 그냥 기계적인 거고요 이제 함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될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쌓아놓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 중학교 3학년은 나랑 같이 한 친구가 없어 너는 빠르게만 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할 거야. 꼭 시점 구하는 방법도 제가 드렸어요. 문제 음. 바로 볼게요. 몇 번이냐면 유형 4에요. 제말잘 들으시면 돼요. 유4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상2 X는 어디에서? 2에서 음. 뭘 갖는다? 음.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게 아보리아는 여야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보리지. 그럼 축이 있을 거야. 그 축이 여기서 누구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축구하는 방법 알려줬어. 근의공식넣어봐 그 네, 그래서 거기서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만 외운 거. 그럼 여기서 축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둘이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a에다 마이너스 4를 돌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4 8 3으로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5번 뭐 y는 뭐라고 돼 있어? 잘 들어 이거 아보리야 위보리야 아래로 블록하지? 네. 축 찾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x는 네. 2a 분의 마이너스 b 네. 얼마? 네. 1요 점이 꼭지점 1,1을 집어넣으면 네. 2 나는 네. 점이잖아 맞아? 네. 네. 그럼 최소야 최대야? 더못 내려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문제 봐. X가 0과 어디에서? 4. 너 문제 안 보여? 네. 형이라서 얘기 안 해? 네. 나이 차이 얘기하는 거야? 네. 꼰대야? 얘보다한살 네. 많아 너. 네. 난 니네 나이 곱하기 2에도 더 많고. 네. 잘 봐. 최대 최대 공부하는 거야. 아구리아이리아아보아 아, 발을... 아, 축이 어디야? x는? 빨리 구해. 에 구해.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0이니까 왼쪽이겠지. 근데 0까지는 간격이 한 칸이고 얘랑. 여기서 4까지는 세칸이니까 여기가 이만큼이면 여기 이만큼 벌어져야 되겠지. 맞아? 이거 잘 찾아. 분명히 이게 있어. 0과 4야. 그럼 그림은 이 안에서만 함수가 존재하는 거라서 여기만 존재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럼 언제 가장 높이 있어? 최대야 4위 쪽이 나도 그렇게 한다.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할까? 아니요. 언제 최 4일 4일 때. 때 언제 최대야? 일때최대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그렇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최소 얼마야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최대 얼마를 갖고 최소 얼마를 갖는다 됐어 한번더봐 네, 못해 이대로 5 다시 1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얼마? 2m. E 최소값은 m. E -M. m. 최소 m. m. 아보리야, 위구리야. 아, 축이 어디야? 구해 빨리. 구해 그어 네. A가 뭔지 B가 뭔지 써가면서 해야 될건 아니잖아 내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마이너스 1.5 1부터니까 1 어디 있어? 이쪽 어디 있겠지? 네. 3은 여기 어디 있겠지? 범럼이 네. 여기지 네. 언제 최대야? 3에서 3. 최대야 3 0원이면9 더하기 9 더하기 네. K 얘가 2M이래 언제 최소야? 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얼마야? 네. M 연방인의 K 플러스 18이 2M이고요 K 플러스 4가 M이니까 2K 플러스 8이어서 넘어오면 K는 10됩니다 네. 알아들었어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그럼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4실 언제 불러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스마이너 마이너스, 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마 제대로 왜? 네. 범위 없잖아. 네. 그치, 그냥 그림이 이거면 다야. 이거 네. 다인 거야. 언제 최대야? X가 4일 때. 지 4일 때 최대지. 최선을 못 구하는 거야. 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2. 얼마? X가 4일 때 최대값 14를 갖는다 알겠어요? 네. 그거를 줄여서 꼭시점을 여기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x 마이너스 꼭시점에 누가 그리고 최댓값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으면 기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안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네. 유형 6 0 0 설명 다 드렸으니까 유형 6 전까지 하시는데 앞에는 문제 별로 안 어려워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밑에가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한다고 뭐 다시 2도 힘들 건데 K도 그냥 숫자라 생각하고 계산해 봐 음수니까 한 놈은 아버리고한 놈은 미보리잖아 그렇지?